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4회 수요일 방송 '넷 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지난 2차에는 용지 분석에서 이렇게 나왔죠? 어, 최근 들어서 용지 분석에서 어, 매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 지난 2차에도 상당히 어, 잘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어, 지금 어,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어, 용지 분석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 2차 거 살펴볼까요? 1054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화요일은 고정수 찾기 해결분석 자료였죠, 어, 수요일은 넷중 하나 용지분석입니다. 자료 보기 전에 우선 함께 찾아 봅시다. 하나 보고 갈까요? 음, 이번 2차 거는 이거 이렇습니다. 5, 6, 14, 19, 28, 32, 37입니다. <웃음> 어제도 하나 보여드렸죠? 어, 오늘 거는, 어, 그, 헌터가 가진 일곱 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 그룹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 정도 출하는데요.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는 하시고요. 여기에서 각자 가지고 계시는 제수에 가까운 약수가 있다면 그거 하나씩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용지분석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가로 세로 라인하고 대각선 라인인데요. 어, 첫 번째 거는 어, 4 세로 라인과 아, 8 가로 라인입니다. 어, 이번 2차에 여기가 필출할 걸로 보고 있어요. 헌터는요. 아,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한개 이상은 있다고 헌터는 보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어, 7 좌측 사선과 어, 또4 우측 사선입니다. 아, 여기죠. 7 좌측 사선과 4 우측 사선. 어, 여기가 어, 이번 이차에 필출할 걸로 보고 있어요. 어,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한번 비교하셔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아홉한 분석입니다. 어, 이번 이차에도 세 개를 가져나왔어요. 지난 이차에도 세개 가져나왔는데요. 어, 최근 들어서 아홉한 분석이 어, 그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어, 첫 번째는요. 어, 여기입니다. 19, 20, 21, 26, 27, 28, 33, 34, 35 여기가 헌터 자료상 필출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22, 23, 24, 29, 30, 31, 36, 37, 38 여기가 또 필출로 보여요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이 구간이죠. 5, 6, 7, 12, 13, 14, 19, 20, 21, 여기입니다. 여기가 또 필출로 보여요. 여기에서 이첫 번째 거하고 여기 세 번째 거가 또 중복되는 수도 있죠. 19, 20, 21이 중복되네요. 그러니까 이 중복 수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 없으면 나머지 수를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복 수 먼저 살펴보시고요. 한꺼번에 아홉 개를다 보려면 불편하니까. 각자 가지신, 현재 모아놓으신 약수들을 제거하고 또 살펴보시고 이렇게 다각도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개를 한꺼번에 보시려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각자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활용하셔서 좋은 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넷중 하나입니다. 어, 넷중 하나를 이번엔 또 여러 개 가져 나왔어요. 어, 첫 번째 거는, 여기입니다. 어, 여기 4, 16, 28, 40. 헌터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바기 수라고 하고 있죠. 어, 다음 이차서부터는 이제 알바기 수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야 되겠어요. 어, 이렇게 이제 나올 시기가 된걸 미리 이렇게 알바기를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중에서 어, 나올 수가 있는지,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이거 이거는 현재 유견멸 어, 중이에요. 유견멸. 그러니까 이제 나오시기는 이제 어, 다 이제 임박해져 있는 수들입니다. 다음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3 14 25 36인데요. 어, 이 요거는, 아, 36인데요. 여기는 현재 4연멸 중이에요. 4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수절은, 어, 3연멸이면 이제 나올 시기가 됐다고 이제 봐지는 건데, 길게 어, 가면 8연멸, 9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현재 앞에 거는 6연멸 중, 여기는 4연멸, 아, 4연멸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7, 19, 31, 43입니다. 어, 이거는 현재 3연멸 중이에요. 어, 지금 3주차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7, 19, 31, 43이고요. 다음은 어, 여기입니다. 여기는 9, 20, 31, 42인데요. 어, 이것도 현재 3연멸 중이에요. 어 아, 그래서 이3연멸 중인데 이네개 그룹 중에서 어 적어도 한수 이상은 있어야 되는 그룹이에요. 아1 회차서부터 현재까지를 아, 통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이제 꼭한개 이상은 이제 필출인데 헌터는 다 각각 출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 모두 출해주기를 아, 기대를 하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 아, 이번에 거는 이제 그네 수는 아니고요 여섯 수입니다. 여섯 수인데 어 아, 여기는 어, 이번 2차의 필출로 헌터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이 여섯 수가 지금 현재 사연멸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섯 수가 사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네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이넷 어,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필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마지막 거, 이 어, 여섯 수짜리는 이번 2차에 필출할 거다 이렇게 헌터는 현재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음, 일단 어, 여기 네개중네개 하나, 둘, 셋네개 중에서 한개 이상 가지가시고 찾아보시고 마지막 거에서도 한개 이상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모르죠? 이제 로또는 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 때문에 헌터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 일단 아, 기본적인 말은 될 겁니다. 그렇죠? 로또를 하려면 그 정도 기본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생각 헌터만큼은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꼭 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이번 이차 용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잘 선별하셔서 이번 이차 아,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